안녕하세요. 우명강사 노랑겸사입니다 어, 오랜만에 우명강사로서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 강의를 두달 넘게 못했어요. 2월 마지막 주부터 휴강을 시작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5월 그 황금연휴라고 하는 그시간까지 강의를 못했고 그 뒤로 다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 지금 강의가 시작된 곳이 저는 이제 두 군데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이곳은 음, 남부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첫 강의 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의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고 지금이야 이제 저 혼자 관강실에 있는 거니까. 제가 하게 얘기합니다만 강의하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강생들도 분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여기 올라오는 동안 발열 체크만 세 번을 했어요 어, 손소독제도 부진 벌써 오늘 여기 도착해서 세번 발랐네요 바르고 수강생들한테 건강이 이상이 없는지 문진표도 작성을 하라고 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고 마치 살아보판을 만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전체 하다 그렇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네요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시간이 참 잘도 간다, 라는부심하게 잘도 간다 라는 생각을 해요 2020년 들어서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세계가 숨지기고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마치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좌우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월 말이 되어 가고 있고요 참 무심하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냥 그냥 살아왔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앞으로 크게 무리 없이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강의실도 좀 이따가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강의실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안에 있던 뭐 선반이 뭐 캐비넷이 다 사라지고 그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음, 수강생들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올려놨던 그런, 것들도 음. 어딘가로 다 치워지고, 어, 강의하는 동안 최대한 공기또 환기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여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회차가 정은데 4번을 진행하고 두 달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제 4번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음.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어,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다가 한쪽에 이제 그, 영상 한쪽에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침대나 와중에 그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무언가 선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어, 원래는, 그, 어, 개근상으로다가 드리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미 삼아서 숫제 도장을 새기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한번도 안 빠진 분들한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는 이제 모든 세개 과정입니다. 세개 과정이고 대략 한제예상 없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한 대략 한 스무 분 남짓 많으면 한 20분 정도 될것 같은데 음 그분들께 종강할때마다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어 이번에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서 종강하는 그 과정 주강된 분들께 드릴 거 여덟 개도장은 새겼어요 어제 교장은 새겨서 다준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도 몇 분이나 이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시게 되면 드릴까 현니다참 여러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건 그렇잖아요. 서로서로 얼굴도 보고 건강에 압수도 하고 보험도 하고 살던살이 맞대지는 그게 지금까지의 삶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척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멀리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착잡하고, 마음아프고 이렇게 한데, 그러다 보니까 몸은 멀어도 마음만 가까이, 뭐 이런 슬로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극복돼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정말 예전으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과 기운 내시고, 다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감사합니다. 이상 노랑장소음이었습니다